오늘 말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 오늘은 뭐 말씀 나누기 전에 웃음이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그새 가족 서약식 맞죠 이런 이런 어, 귀한 시간을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서 참으로 너무 기쁘고 어,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역사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초대교회 때 1세, 2세기, 3세기 때에는 세례교육만 한 3년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교도인들이 들어와서 아니,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들을 막 흐트러놓는 그런 게 있어서 교회 보호 차원에서 그랬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런 신앙고백이 같은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고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표면적 표면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요 율법의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겠죠? 할례를 예로 들면서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만큼 그게 무의미한 것인가 그리고 무익한 것인가 그리고 비성경적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여기서 율법을 행하면 이거는 완전한 율법 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면 할례가 유익한 할례 받은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어지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 율법 한 가지만을 범하여도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이게 25절이고요. 26절에 그런즉 무 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27절에 또한 무 볼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한국말인지 뭐 중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모르겠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율법의 요구들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진다. 이게 25절이고요.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잘 지키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할례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게 26절. 그리고 27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세신자들이 만약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게 되어진다면 그들도 입으로만 율법을 지키라는 너희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을 충분히 정죄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금요 모임만 열심히 나오는 금 집사님이 토요 새벽 모임에만 나오는 토 집사님에게 금요 모임에 안 나오는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손가락 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 모임에 나오지 못하나 토요 새벽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토 집사님도 토요 모임에 나오지 않는 금 집사님을 믿음 없는 종교인이라고 정죄할수 있기 때문이다 거죠. 헷갈리시나요? <웃음> 저는 좀 헷갈리네요 말하고 있는 제가 자 헌금 위원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헌 집사님이 헌금 위원으로 섬기지 않는 다른 집사님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선교 열심히 하는 선 집사님이 선교 열심히 하지 아니하는 다른 집사님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는 그청 집사님이 교회 청소도 안에 이런 성도가 무슨 우리 교회 성도야라고. 그렇게 판단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뭐청소하 이게 보이잖아요. 아, 왜 저런 것도 안 주서? 아, 이거, 이거 아니죠? 그 보이면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라고 보이게 하신 게 아니라, 야좀 집어라. 예, 그래서 보이게 하신 거예요 성교의 마음을 주시는 거는 그 성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교하라고 주신 그 뜨거운 은혜의 복음의 말 은혜지 마음이지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지하고 나랑 비교하고 높낮이를 재고 이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엔 없는데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몇 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다 눈이 손더러 너는 쓸모 없다 하지 못하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모 없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욕인하게 쓰이는 것이 우리 육체다. 그러니까 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 정죄하지 말라. 왜냐하면 율법 앞에서는 다. 똑같은 부족한 자, 실패한 자, 범죄한 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다 없다요? 없다. 우리 아이들이 이,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영어 설교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아. 쉐이킹 바리 노 더스트? 노바이 뭐 이런 건가요? 예. <웃음> 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 오면요. 은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자기가 의롭게 되어지기를 원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배당에 오면 주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힐끔힐끔 바라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으러 오는 모습들이 보여졌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재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남들을 위한,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쌓기. 저 이거 바벨탑 쌓기라고 해요. 이런 것들 쌓으러 왔던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뭐하려고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사에서 1장 12절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더럽히고 있다라는 이야기예 그러면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말라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없었기에 그것을 하나님은 헛된 재물이라고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누구를 생각하며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좀 잠깐 좀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왔던 자신들을 정나라게 꾸짖고 있는 바울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할례 받은 거였어요. 율법 지키라고 해서 율법 지켰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주리라, 저주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세계 우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것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근데 이런 모든 행동들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다 위선이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니네들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이 바울의 특히 별뭐 1절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그런 정나라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다 들턱나버린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불편하다. 2번. 그 이야기들을 죄들을 죄 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3번. 내가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든다. 4번.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 5번.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이 떠오른다. <웃음> 5번까지 했나요? 6번.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 <웃음> 몇 번이에요? 네. 몇 번, 회개가 몇 번이었죠? 네, 4번. 네, 4번이 번 정답이겠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을 참회와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막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한 그 순간을요.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순간이 되어지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결단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성도들이요? 에덴 개혁 장로교의 성도님들이 음. 성숙한 성도님들이 재건 남가죽교회 성도님들이 아, 음. 할렐루야. <웃음>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네 단계죠. 이런 하, 우리들의 죄악들을 꼬집을 때 우리의 반응. 처음에 뭐죠? 회개, 감사, 그리고 영광, 성화의 결단. 그래 그렇게 한네 가지 회감, 영성 예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회감, 회감, 영성 y 예, 감이 아니라 회감, 영성 예, 회개, 감사, 영광, 성화 예,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구원 소망 제로의 그런 불이한 자고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직분자나 무직분자나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율법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에 이 손가락을 밖으로 이게 정죄고 손가락을 안으로 하면 뭐예요? 분별 그렇죠? 그래서 죠그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를 가지고 우리가 정죄를 하려면 야너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이거 정죄예요 너왜 교회도 열심히 안 나와? 이거 정죄예요 근데 손가락이 안으로 돼서 아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는구나 이거 분별이인 거죠. 손가락은 밖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하는 성도의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얼만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보다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후에 성화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율법 분명히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더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것이었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주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 깡통 빈 깡통 신앙이었던 거예요. 빈 깡통이 소리가 뭐하다 요란해요. 주님이 없으면 얼마나 교회에서 요란한지 몰라요. 동의하십니까? 가면 이해하고 아니면 안. 뭐한 가지 하면 그냥 막 여기저기 그냥 뭐뭐좀 하면은 나팔 불고 막 광고 내고 뭐 텔레비 나오고 라디오 나오고 막 이렇게 요란해요. 근데 주님이 안에 계시면 내가 뭘 했을 때 어떤, 어떤 반응이 나와요? 조용해지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가, 내 능력이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해지고 겸손해져요 주님, 아시면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 성도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누가 있으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바울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요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보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방금 봉독한 이 29절에 보면 이면적 유대인의 특징 두 가지가 기록되어 져 있어요 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새 피조물이 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의 첫 번째 특징을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 중간에 보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은 진정한 성도란 율법조문 이게 뭡니까 글로 써져 있는 율법을 겉으로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령을 통해 믿음을 받은 자가 되겠죠.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 성령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 새 부대가 되어진 자.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성령론을 배울 때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 성령론으로 본성 성령론으로 해석되어지는 구원론과도 연결되어져요 성화론과도 잘 들으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거듭난 성도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요한복음 14장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고린도우서 1장 에베소서 1장 성령이 주시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이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누굴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죠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표면적 유대인의 삶과 이면적 유대인의 삶을 확실하게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겠죠 그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중에 다메색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진짜 어떤 유대인이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었어요 정말 아주 절실한 대단한 표면적 유대인이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러면서 열성으로 따지면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단들을 제대로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 프런 라인에 서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은 얼마나 대단한 열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의로움으로 따지면 조금의 흠도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바울의 신분이었던 거죠. 표면적 유대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신분이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이었어요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 몇순간이요? 한순간이었던 거죠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한순간이고요 종교생활이 신앙생활로 바뀌는 것 한순간이고요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종교인이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변하는 것도 몇 순간?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만을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는 그 순간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한순간을 경험한 우리가 아직 한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 한순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가 사역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한순간이에 한순간 오늘 그 한순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한순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아멘.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된 후에 그의 변화된 내용들을 삶을 간증한 곳이 또한 빌립보서 3장이죠. 그 7절부터 10절인데요. 아쭉 읽고 설명 잠깐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또 성경구절 쭉다 이렇게 넣어주셨는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면적 유대인이 된 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지게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내가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였더라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다 이게 해로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가 이면적 유대인이 돼서 모든 것을 해로여기게 된 이유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섭렵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만 한 것이 없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더라 내가 이면적 유대인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도 오리여, 오히려 오히려 돌이여, 세상의 것들이 예전에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냄새 나는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더라. 간증이에요. 그렇게 여겨진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장구 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라 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 보니까. 내가 의인이 되어진 것 내가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것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 이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의였더라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그의 죽으심도 내가 본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더라 어, 뭐가 되니까요?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더니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 진정한 성도의 간증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의 첫 번째 특징,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 본문에 기록된 이면적 유대인의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끝부분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구절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영어 성경을 다좀 여러 가지로 봤어요. 뭐 NIV, ESV, 킹제임스, NLT 이렇게 쭉 봤는데 New Living Translation, NLT가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A person with a changed heart, 이 마음이 변한 이면 심령의 변화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은 six 바란다. 뭐를요? Praise from God, not from people 하나님에게로부터 칭찬을 바라고 사람에게서부터 바라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만을 중요시하는 표면적 유대인들은 세상의 칭찬 사람들에게로부터 오는 칭찬을 기대하고 바라지만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칭찬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만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그 중에 물론 오는 칭찬도 있겠죠 격려의 말씀도 있겠고 근데 그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는 더더욱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손가락질 받아도 안 되겠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해서 그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죄인들 앞에 빛을 비치는데 도둑놈에게 빛을 비치는데 그 도둑놈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빛 비춰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빛을 비치는 사람들이에요 너 도둑질했다 너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구원자다. 이거 선포하면서 욕 먹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어디서 건졌다고요? 세상에서 건졌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칭찬받는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일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뭐 아나무인격으로 막 자기 멋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의 칭찬, 세상의 칭찬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그 머릿속에 온통 누구만 이렇게 보여집니까? 조목사만 뭐 보여주고 뭐 이러면 큰일 날 강목사님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배들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꽉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차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를 올 때에도 누구를 생각하며 와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고요 뭐 맨날은 그렇게 할수 없어요 왜 우리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이 매주 아니 한 달에 최소한 한두 번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교회를 나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경험하는 거 이면적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 찬양 끝나나 언제 기도 끝나나 언제 예배 끝나나 막 머릿속에 온통 시계바늘만 가득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웃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 때 찬양과 기도할 때 친교 시간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친교, 신령과 진정의 신앙생활, 신령과 진정의 일상 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는 건강하고 거룩한 그런 전도와 양육 선교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도와 양육 선교 저희 교회그세 가지 축인데요 전향선 거북선이 아니라 전향선이에요 전향선 타고 노아의 방주처럼 전도와 양육 선교를 통해 한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의 두 번째 특징 기억하세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만을 소망하는 자다 그래서 두 가지 이면적 유대인의 특징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사람이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성도는 율법만을 강조하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는 이면적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한순간에 변화받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졌는데 지금 그 바울 눈앞에 이 표면적 유대인의 삶, 자기의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그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일단 예수님부터 만나라 일단 주님부터 만나라 일단 하나님부터 사랑해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던 순종을 하던 선교를 하던 순교를 하던 일단 너에게 필요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면적 유대인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한 순간이 여기 계신 어느 분에게 표면적 유대인의 삶을 이면적 유대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한 순간이 되어 줄수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이면적 유대인의 삶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표면적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소망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또이 세상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면적 유대인의 모습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일상생활 모든 생활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아직까지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성령님 그들에게 믿음 허락하셔서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축복 또한 이 한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